과연 몇번일까용? 이 분입니다! 내가 생각한 건 나왔어 오 진짜? 난 틀렸는데 나도 틀렸어 <웃음> 와, 우리 워키님들은 잘 맞출 수 있을지 OMW m l I do. I'm OMW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ye.